네, 반갑습니다. 무료 체고 코인 탐사대입니다. 어, 제가 5일 전에 그 스포츠 PED라고 하는 M2E 어 신규 NFT 에어드랍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. 아, 어, 일단 며칠 좀 지나고 나서 그 실제로 어 얘네들의 지급을 해 주는 100% 그 공짜 NFT를 가지고 어 트론도 잘 출금이 되기는 했어요. 어,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얘네들이 팔고 있는 이 굿즈 상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출금을 해줄까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주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어, 존재할, 이, 존재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어, 시험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. 어, 현재 지금 제가 그 달러 운동화랑 그 다음에 트론 운동화를 이제 구매를 해서 현재 지금 수익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여기 굿즈 상품에 제가 구매를 한 거는 달러 usdt로 되어 있는 거는 60달러 짜리 그리고 트론으로 되어 있는 거는 60 트론 짜리를 각각 구매를 했습니다. 현재 여기 장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자 그런데 요게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음 이게 m2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m2라고 하는 것은 무부통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움직인 거리 또는 운동량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걸음수에 대해서도 이제 측정이 되고는 있지만 어, 실제로는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1초에 한 개씩이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카운팅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얻고 있는 거는 이 u s d t 트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랑 이제 트론 trx 코인이 채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브 토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현재로서 어렵고요어 현재 이거는 채굴 nft 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어, 맞습니다 향후에 얘네들이 이제 pd 라고 하는 이제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도 채굴이 되게끔 이제 만들기는 할 건데 어, 현재 지금 이거 m2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왜 테스트를 하냐면 이게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제가 구매를 한것 이것을 가지고 예상 수익 금입니다 자 지금 투자를 한 금액은 10만원도 일단 안 되게 7854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루에 벌어드는 수익이 4천원 정도예요 최고 기간은 45리라고 명기가 되있기 때문에 어, 채굴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면 만, 17만 6715원을 벌어가는 셈입니다. 자 차익금은 8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18만원이 돼서 돌아와요. 그래서 남는 차익금이 9만 8천원 더 벌어가는 거죠. 자 반대로 또 추가적으로 가장 높은 비용의 구매 비용에 이제 운동화를 각각 사드리게 되면 100만원이 안되는 83만원 돈을 투자를 합니다. 하루에 4만 천 원을 채굴하게 되고, 채굴이 만료되는 시점에 187만 원이 나돼요 차익금이 104만 2천 원입니다. 83만 원 투자했는데, 100만 원더 들고 나온다는 거죠. 자, 요즘 이런 프로젝트가 있나요? 이런 M2E가 본 적이 있습니까? 채굴 수익률이 225%나 된다는 거죠. 투자 대비해서 ROI 값이 이 정도로 되는 거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이 불안하다는 거죠. 자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어, 해외에서 이, 해외 유저들이나 어, 그 많은 이제 이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어, 자, 이 정도로 수익이 좋으면 만약에 만명 정도가 들어섰다 이만 명에게 45일 후에 두배 정도나 되는 두배 이상의 수익금을 줘야 되는데 그 자금에 대한 바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프로젝트가 어 재단에서 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하면또 모르겠지만 어 나쁜 사례가 사실 있긴 있었어요. 어 과거에 MBC에서도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수익률 이 좋다라고 해서 최고 수익이 좋다라고 했는데 어, 에슬론 및 같은 경우가 일종의 돌려막기 한 사례가 있긴 있었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, 이것을 만약에 이제 하신다 하더라도.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nft 를 받아 가지고 10개의 토론을 받아 가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어큰 금액이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어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향후에 어 여기서 관리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신발만 있잖아요 신발만 있고 나중에 의류그 다음에 귀걸이 액세서리 까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장비까지도 같이 구현이 된다라고 해요. 거기에다가 p d 까지 최고로 되는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어떤 좀 수익을 창출해주고 해주는 듯하다가 어 나중에 이게 또어 폐쇄될 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뭐이 프로젝트가 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잔존은 하기 때문에. 투자에 있어서는 유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